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 불법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 베란다로 낭패를 당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얼마전 베란다 확장 문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아 상담한 어떤 사람의 사례와 건축물의 불법과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시거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다 보면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등을 혼동하기 쉽고 이러한 서비스 면적 등을 잘못 확장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 테라스 등까지 확장하면 불법인 것이며 발코니라고 무조건 확장되는 것이 아닌데도 모든 발코니를 다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 거주하거나 특히 새로이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시려는 분들도 이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이뿐만 아니라 다락의 불법 사용이나 가구수 확장 등 입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려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 첫 번째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아파트 등에 거주하거나 특히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일반인들도 건축과 관련된 용어나 법규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것이 발코니 등으로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란 건축물에서 일정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발코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아파트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발코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베란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일주권 등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공간들을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라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건데, 테라스란 실내에서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뻗쳐 나온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가운데서 오직 발코니만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 발코니 확장도 방이나 거실, 주방 등만 가능하며 그러니까 이런 계단실이라든지 뭐 에이베이터실 또는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남은 실의 최소폭이 2.1m 이상 확보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까지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라든지 테라스 부분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상담원 분과 같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것인데 세상을 살다보면 준법정신이 중요하지만 수많은 법을 지켜가며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건축을 하다보면 불법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수 늘리기, 다락방 임대, 불법 증축, 베란다 확장 등 법을 어기려는 충동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축을 잘 모르는 부동산 사무소나 집장사 등이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은 다른 것과는 달리 그들의 노출되어 보이므로 불법을 적발하기 쉬워 가급적이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관계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항공 촬영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며 또 주위 사람들의 민원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나 가스 계량기 숫자만으로도 가구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가구수를 늘리거나 면적을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고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이고 이는 직접 제가 사는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저도 건축주가 되어보니 그러한 유혹을 실감해 보기도 하였는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금전적 손해와 재산상 불이익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나오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벌금이 1년에 2회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될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종류에 따라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대수를 늘려서 임대를 한 경우에 이미 그 방에 세를 들어 사는 임대자들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절차나 방법이 대단히 복잡해 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불법 증축 등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행위자까지 그러니까 건축 당시에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는 주변에 수많은 유사한 건물이 건축되는 지역이므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보니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흔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유효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사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공연하게 새까지 들여놓은 다락방이나 지하층 노출, 주차장 불법전용 등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심한 불법행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반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행정과 시스템의 강화도 한몫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등 공사현장의 감리와 특검제도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이러한 점은 건축주들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감리 제도가 바뀌어서 종전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이러한 건물의 감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건축조와 관계상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감리 제도 하에서는 별도의 감리 건축사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아닌 별도의 감리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하다 보니 공사 과정에서부터 위법은 말할 것도 없고 철근, 배근 등 공사 품질 관리까지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위법행위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용 승인 전에 특검이라 해서 설계자, 감리자와는 별도의 건축사가 공사 전반에 걸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행태는 생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법행위는 비용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거나 불법증축 등을 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 하며 그러한 공사에는 그만큼의 공사비가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공사는 사용승인 후에 별도로 공사를 하는 만큼 처음 공사를 할 때에 비해서 해당 공사비는 더 비싼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 없이 수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또 자칫하면 세입자에게 약점이 잡혀 경우에 따라서는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이러한 점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불안함 등을 감안한다면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자 이제까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등을 잘 몰라 당패를 당한 상담자의 이야기와 불법 또는 입법건축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불법 입법건축물에 대한 유혹 세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네 번째로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유의할 사항 다섯 번째로 위법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불법이나 위법건축은 상가주택 등신축우 경우 외에도 불법건물을 경매받거나 또는 이런 불법사항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임대를 하거나 그런 건물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 등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발코니가 확장된 채 분양되지만 오랜 아파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발코니 확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등도 있어서 일반인들도 이러한 건축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신축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재테크, 경매 등에 관심을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건축 전문가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러한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